많은 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포송줄에 묶이고 눈이 가려진 북한 어민이 판문점을 통해서 북측에 넘겨지는 장면은 충격 그자체였습니다 가지 않으려고 바닥에 눕고 머리를 바닥에 찍어가면서 자해를 시도하는 모습은 이 나라 모든 국민들 뿐만 아니라 외신으로까지 보도되면서 전 세계 인권단체들조차 경악을 금치 못한다는 성명이 본문을 이뤘을 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모습 그 어디에 그들이 자발적으로 북한에 돌아가려는 태도로 보이는 대목이 있는지 양산을 찾아가서 문재인에게 이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이게 바로 당신의 한 짓이라고 외치고 싶은 심경인데 여러분도 같은 심경인지 묻고 싶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문재인을 정통으로 향하고 있는 검찰 수사의 방향을 확인해보고자 합니다. 사건을 간단하게 요약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2019년 11월 2일 동해안에서 북방한계선 nll을 넘은 북한호선을 우리 해군이 납포했고 문재인에게 보감과 동시에 이 배에 타고 있던 북한선은 두명은 서울로 이송됐습니다. 11월 4일 청와대에서는 긴급관계기관 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당시 주요 참석자로는 서훈 국정원장 김현철 통일부장관 정의용 국간부 실장 외 일부 청와대 비서관 등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문재인은 11월 27일 부산에서 개최되는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을 초대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상황이었던 와중에 때마침 탈북 어민 사건이 터진 것인데 이 대책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동료 선원 16명을 사해한 혐의로 이번 탈북 어민 2명을 북으로 돌려보내기로 한다. 둘째 탈북 어민을 돌려보내지 않을 경우 김정은의 심기를 상하게 할 수도 있을 테니 일단 이들을 돌려보내 김정은의 환심을 사서 김정은 답방을 성사시키는 지렛대로 삼기로 하자 세 번째 11월 5일자로 문재인의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초청장을 보내기로 하며 탈북어민을 송환키로한 통지문도 같은 날 보내기로 한다. 이와 같은 내용이 11월 4일 청와대 대책회의에서 결정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이 초청장을 보낸 사실은 청와대는 숨겼지만 11월 5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남조선의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김정은 국방위원장을 초청하는 친서를 받았다고 보도함으로써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11월 7일 통상 최소 한 달이 걸리는 조사를 단 3일 만에 귀순 의사 없음으로 마무리하고 판문점을 통해 서이두 명의 탈북 어민을 북 으로 돌려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밝혀진 충격적인 사실 하나가 모든 사람들을 경악하게 하고 있습니다. jt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첫째 당시 북한은 자기네 어선이 m l 레를 넘어가고 있으니 돌려보내라고 청와대에 전달한 정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이 내용은 정부 고위관계자가 jtbc의 취재응에서 밝힌 것인데 그 취재원인 고위관계자는 보다 상세한 내용을 캐묻자 구체적인 상황은 수사로 밝혀질 일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사건은 다시 원점에서 그 스토리의 재구성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사건이 일어난 지단 5일 만에 전격적으로 송환을 결정했던 것인데 이 결정이 빨라도 너무나 빨랐다는 점 그리고 자세한 조사도 없이 그들을 흉악범이라고 성급하게 규정한 점등 어딘가에 사건의 악귀가잘 맞아떨어지지 않았던 것이 이제야 제대로 맞아떨어진다는 생각 이제야 스토리의 앞뒤가 이해가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마디로 탈북 어민을 조사도 하기 전에 애초부터 강제 송환이 결정되어 있었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야 3일 만에 졸속으로 조사를 끝냈다는 것도 어민들이 귀순하겠다는 자술서 20페이지를 왜 문재인 정부가 이제껏 숨겼는지 하는 것도 그들이 왜안돼포승줄에 꽁꽁 묶일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도 유엔사가 이 어민들을 합동으로 조사하자고 요구했는데도 왜 한사코 청와대 측이 거부할 수 밖에 없었는지도 알것 같지 않으십니까 김정은의 명령 북으로 돌려보내라 그 한마디에 문재인 일당이 일사불란 하게 강제송환 짜맞추기에 나선 것이 아니겠냐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골치아픈 문제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을 어떻게 속이느냐 그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초정컨대 청와대에 모여서 대책회의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그들은 탈북 선원 2명에게 16명의 동료 선원을 해한 흉악범이라는 프레임을 씌웠던 것입니다. 그나마 국민들이 강제 북송을 이래야만 납득할 것이라고 아이디어를 짜내지 않았겠냐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세상 살면서 늘 느껴오셨 겠습니다만 어떤 거짓말도 완벽할 수가 없는 법 아니겠습니까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또 다른 거짓으로 그 이전의 거짓을 덮으려다 보면 결국 거짓말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커져서 만인 앞에 그 거짓된 모습을 드러내 보이기 마련 아니냐는 그 말씀입니다 16미터 길이의 작은 배에 18명씩이나 타고 있었다는 것을 해명해야 하고 배에 혈흔도 있었어야 하고 범행 도구도 있었어야 합니다 외소해 보이는 두 사람이 16명을 하나하나 쓰러뜨렸다는 것은 마치 영화에서나 볼수 있을 법한 싸움과 무술의 고수가 아니라면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설명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국회 tf에서 새로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첫째 탈북어민 2명이 사실은 북한 주민 16명의 탈북을 돕던 중 북한 당국에 발각되면서 탈북할 수 밖에 없었던 탈북 브로커였다는 사실 북한 입장에서는 이들이 공화국 1급 반역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송환받고 싶은 이유가 된다고 보입니다. 두 번째 문재인 정부가 3일 동안 신문하는 과정에서 이 내용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는 사실 세 번째 당신 아포된 어선을 조사했던 담당자는 배에 혈흔 같은 것은 없었다고 증언했던 사실 네 번째 국가보위성항해남도 보위부에서 회사담당 보위원으로 일하다가 탈북해서 한국에 정착한 이철은 씨는 선박에 관한 규칙이 있는데 첫째는 길이 1 6 m 배라는 것은 18명씩이나 탈만한 크기의 배가 아니라는 점 둘째 바다로 나갈 때보이부와 무력부 초소를 통과하고 출입증이 필요한데 18명이 탄 선박은 아무리 많은 뇌물을 주더라도 통과가 안된다 통과할 수 없다고 증언했던 것입니다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그리고 이 밝아진 진실에 강제 북송되던 당시의 사진이 오버랩 되면서 정상적인 공감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슬픔과 아픔이 뒤섞인 참담함을 넘어서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 들지 않을 수 없는데 여러분도 그러 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 북한 김정은의 요구 또는 명령에 군말없이 복종한 것으로 보이는 문재인과 그 일당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백일화의 진실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민주당 인사들은 귀순자들을 흉악범이라고 강조하며 강제 북송을 정당화하는 데 혈안 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정영천 국가안보실장은 흉악범들은 탈북민도 아니고 귀순자도 아니라면서 대한민국 헌법이 이런 살인마들을 보호하라고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주장했는데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고위직으로 일했던 사람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백번 양보해서 이들의 주장이 맞다 숨치더라도 첫째 대한민국 헌법 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 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서 법적으로 북한의 주민이 북을 이탈해서 귀순 하게 되면 그 즉시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데 문재인의 북한 주민 강제 송환 행위는 이 최상위 법 개념인 헌법을 위반한 행위가 됩니다. 둘째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사항 은 형사피고인은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라 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데 단순히 북한이 준 정보만 갖고 그들을 흉악범으로 단정한 것은 이 헌법상의 원칙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이것은 문재인이 대한민국의 헌법 소호자이기는 커녕 북한 김정은의 부활하는 선언을 한행위에 다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세번째 북한이탈주민법 제2조에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국적을 취득 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자필귀순 의사를 작성한 그 순간부터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이 법조항에도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네번째 이 모든 일을 비밀로 처리 하려다가 발각이 되면서 결국 국민 모두에게 알려진 이 사건은 형식적인 면에서든 내용적인 측면에서든 헌법을 수하고 국법을 준수해야 할 대통령이 서해공무원 사건에서처럼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스스로 저버린 것으로 이 사건의 지휘체계상 최고 명령권자인 문재인이 주범으로 국정원장 서훈 국간부실장 정의용 통일부장관 김연철은 정범으로 사법처리되어 마땅하다고 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한변과 북한인권단체 총연합 등이 18일 귀순 어민 강제북송 의혹 사건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문전 대통령이 귀순 어민 2명의 강제북송을 결정한 최고 지시자라면서 국제형사범죄법 위반 직권남용 직무유기 불법체포 감금 살인혐의등 5가지 혐의로 그를 고발했습니다. 귀순 어민들이 강제 북송된다면 북한은 대부분 처형을 한다면서 문재인이 이 사실을 모를 수 없기 때문에 미필적 살인에 고의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양산 문재인 사저에서도 뭔가 모를 긴 침묵이 흐르고 있는 분위기 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문재인 자신에게도 수사의 칼날 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가까운 장래 검찰에 소환될 거라는 게 단순히 가능성이 아니고 확정된 것임을 본인 스스로도 알고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떼늦은 감이 있지만 세상 그에게서 인간미를 찾을 수 없다는 평가가 왜 그렇게 많았던 것인지 이제서야 이해된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미를 말할 때 측은지심이 먼저 떠오르는 법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과 슬픔에 공감하는 마음 타인의 아픈 감정을 자신의 감정으로 느끼고 함께 아파할 수 있는 보통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능한 이 공감 능력이 있어야 그래야 최소한 그를 인간미가 있는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겠냐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번 일로 인해서 문재인과 그 일당들에게서는 바로 이러한 인간 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다는 것을 제삼제사 깨닫고 만것 같습니다 그들은 입 따로, 마음 따로, 행동 따로인 사람들입니다 왜 하나같이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슬픔과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혹시 이 사람들 외계인 아닙니까 왜이 나라에는 인간의 탈을 쓴 인간이 아닌 자들이 이렇게나 많은 것일까요 그럴수록 더 크게 진실을 외쳐서 그들의 실체를 알려야겠습니다 우리가 짐승에게 질 수야 없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두고보시면 아시게 되겠습니다만 문재인의 구속은 이제 시간 문제일 것입니다 김치환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